<웃음> 대방광보람경 현담신행문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한마디에 <웃음> 5번 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화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죠 그게 또제일고 가장 훌륭한 법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그 이상 법문이 없습니다. 예. 오전에는 화음경 대지문. 큰 뜻을 말씀하는 부문 내용이고, 오후에는 화음경 신행문이다. 화음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여 공화사하야 화종종호의 미루다나 부조로다나 무아미합을 <웃음> 이 법문은 우리가 지금 강설하고 있는 80권 화음경에는 없고 60권 화음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심여 공화사라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은 공화사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화 종종 오음이라 오음은 몸인데 가지가지 몸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몸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행동하고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몸이 됐습니다. 뭐 체질이 어떻다 그거 없습니다. 혈액이 어떻다 없어요. 체질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작고 업을 쌓고 업을 지으면 달라집니다. 이게. 체질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혈액 그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O형이다 어떻다 그 소용없어요 나는 A형이다 어떻다 소용없어요 전부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뚱뚱한 체질이 있나 없습니다 뚱뚱하다는 사람 가만히 하는 걸 보니 많이 먹어요 확실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적게 움직입니다 적게 움직여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 이게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종종오음이라. 예. 일체 세계 중에서 모든 세계 중에서 무법이 부조라.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게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이 어떤 세계 중에 어떤 것도 못 만드는 게 없는 게 마음입니다. 모든 걸그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심 불려이기 하고 여불 중생년이로다 나무 과 똑같이 여신 마음과 같이 부력이 하고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그 부처도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불 부처와 같이 중생년이라 중생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 시삼이 무차별이라 이 셋이 다름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는 말은 80권 화음경에는 없습니다. 60권 화음경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60권 화음경에는 없습니다. 80권 화음경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보고,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마음, 이 중생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온갖 걸다 만들어요. 바로 부처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다름이 없다. 차별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을 만듭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좋은 것만 만들면 되는데 나쁜 것도 만들어요. 불행을 자신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행복을 또 만듭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걸 중생업이라고 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훤하게 밝아지면 걸릴 게 없죠.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해탈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안 만든다 이 뜻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안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괴롭다.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뭔가 이걸 괴롭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영원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살펴보면 없어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이걸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림자가 영원히 따라와서 못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그림자가 자기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움이 뭐냐? 그게 납니다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입니다. 행복이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크다, 작다 이것은 전부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쉬운 말로 하면 주관적 심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우리 집에 뭐 며느리가 잘 들어왔는데 참 기쁘다. 그 자기가 좋게 그렇게 기쁘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큰일 났다. 큰일이다, 작은일이다.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인데, 아, 그게 속아요. 자기 그림자에 자기가 속는 게 중생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관조라는 말은 금강경에서 응작여시관 응당이와 같이 봐라 지을작자 작관인데 이렇게 봐라 인생이 그림자다 그 여몽환포령 영자 있잖아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게 도망갈 것도 못되고 붙잡을 것도 못돼요 이거 해결되면 해탈이에요 죽음과 삶과 크다 적다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전부가 몽환포령이다 게 그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음, 몽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 여겨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건 전부가 붙잡을 게못 돼요. 붙잡으려다가 그냥, 네, 골병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요즘, 저, 대중가요 보면, 뭐, 확실하게 잡아봐. 그러잖아요. <웃음> 뭘 확실하게 잡아. 사랑하는 사람 놓치지 마. 확실하게 잡아. 기가 막. 그대로 해 봐요. 골탕 먹고 그냥 맞아 빠집니다. 그게 이제 그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것도 못 돼요. 그림자를 왜 피합니까? 그래서 불치 불사. 불치여상. 그 형상을 취하지 말아라. 그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는 게 그게 도고 그게 무가애고 그게 해탈이에요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잡힙니까? 그림자를 또뭐 내치려고 하면 처질 수 있습니까? 불치 불사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러면 그게 무예란 말이죠 무가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가애 그 해탈이에요 그렇게 봐라 이게 작관이거든요 자냐심정에서는, 오온이 개공함을 조견하고, 오온, 우리 몸입니다. 몸이 다 공함을 비춰서 보고 했어요. 공이란 뭐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법문입니다 이, 이 본문 하나 잘 들으면 앉은 자리에서 해탈해요. 이 몸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이말이요부정불감이고그게안 보이죠. 그림자를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비춰본다. 이게 조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관, 조견을 합치면 이게 관조예요. 관조. 관조하라. 미운 사람을 그냥 내치려고 미워하지 말고 관조를 득하면 사라져요. 미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괴로움이 생기면 그걸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운 죽음이 뭔가 하고 관조를 하면 없어져요. 범은 사라지는 거예요. 번개불도 자꾸 보면 사라져버이 없어요. 이슬도 그냥 보면 보이는데 깊이 보면 없어. 얼음도 그냥 보면 얼음인데 깊이 보면 얼음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이게 관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에게 보인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은 없습니다. 세계에 없어요. 응작여시관, 조견오은개고 기가 막힌 법문이지 그렇게 되면 중생들이 내가 만들어온 그림자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그 불행도 내가 만들었고 행복도 내가 만들었고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고 중생을 만들어놓고 또붙여들려고 무진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싹 버리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려고 그 애쓰지 말고 불행이라는 생각을 싹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게 화음입니다. 그렇지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제 중생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나쁜 걸 만드니까 그 만든 것이 장애가 돼서 소통이 안 돼요. 지혜가 생기면 다 소통이 됩니다 소자도 그게 통할 소자입니다 통자도 통할 통자고 소통, 소통이 되면 됩니다 근데이 지혜가 자꾸 나쁜 걸 만들어서 가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전해줘도 못 받고 이 소통이 안 됩니다 아한번 내가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부산역으로 갑시다 이러니까 부산역고 말입니까? 이래 근데 말이 비슷해요. 부산역으로 갑시다. 부산여고로 갑시다.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아 부산역으로 갑시다. 아 부산 여자고등학교 말입니까? 이래요. 아, 이게 렇안 통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에 김해공항으로 갑시다. 아, 이래가지고 기차 타고 부산역에 가서 서울 갈라고 그러다가, 아, 그냥 그 기사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김해가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게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 나는 그 기차 타는 부산역만 생각하고 부산역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그 기사는 아마 부산여자고등학교 잘 아는가 봐. 그러니까 부산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역으로 역으로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전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생각을 다른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이게 중생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깊이 이렇게 관조를 하고 선업을 계속해서 닦으면 통해요. 지혜가 생기면 다 통해요. 그러면 그런 지혜가 그냥 나오냐. 이 의심도 내가 만들고, 신심도 내가 만드니까, 그 신심을 깊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통하는 게 신심이에요. 이게 묘법이에요. 뭐 나무 깎아서 집 짓듯이 그 수행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하는 게 수행이에요. 만드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히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안 믿는다 뭐안 믿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수행이지 뭐 자꾸 만들어 조작하는 게 수행이 아닌데 아이 신심은 안 일으키고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 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들어 온 그물에 자기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화음경에도 이 신심에 대한 법문화를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이거 적어와야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적어 가지고 왔어요 흉 보지 말아요 다 적어 여기 앉는 사람이라 고도 별게 아니요 <웃음> 여기 올라오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쳐다볼 거 없고. <웃음> 그이 모양이 여러분들 보는 마음이요.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생겼다. 그럼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묘법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뭔 말이냐면, <웃음> 야이교 의제중생이 비바 돌공종계찬품이라는도설공종계찬품의 본문입니다 야규재중생이 야규라는 건 만약약자 있을 수 있는데 뭐 야규라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재중생 모든 중생들이 미발 보리심이라도 그 도를 구하고 공덕을 닦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등 문불명하면, 부처님 이름 듣는 것을 한번 얻으면, 이 말은 한번 부처님 이름만 들으면, 이 말이죠. 결정성불이니라 결정적으로 보리를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도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해탈하려는 마음을 못 일으켰다 하더라도 부처님 이름만 한번 듣기만 해도 결정적으로 틀림없이 보리를 이루어서 성불한다 이 법문이에요 이게 신심입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빈틈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을 하면 그 내가 그 의심을 하는 장애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신심을 일으키면 신심이 성불입니다. 신심이 성불이지 신심 없이 말년을 한다고 한순간 지나가면 한순간 스스로 맞고 두 순간 지나가면 두 순간 스스로 막으니 끊임없이 내가 나를 막으니 그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심도 만들어내고 신심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니까 의심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일심으로 믿으면 신심이 바로 성불이다. 신심 떠나서 성불이 없다. 이게 화음입니다. 인과상상이라 이 말이요. 인과가 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화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심지혜, 이걸로 다 통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수행이라고 하고, 뭐 공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덕, 저런 공덕, 뭐 공덕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수행, 저런 수행, 수행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신심입니다, 이게. 한길로 통하는 거예요. 그, 법문이 또 있어요. <놀람> 문소, 법상리, 하, 야, 법, 바 최무애이니 일도 일동... 어... 어... 출생사로다 난... 보살문명품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화엄경의 보살문명품에 나오는 법문인데 문수보살이 이제 여러 보살에게 묻는데 문수보살의 질문을 받고 하는 법문입니다 문수여, 법상리하야 문수여 법이라는 건 항상 그러하다 어떠냐? 어, 문수여, 법상리하야 법왕이 유일법이라 거방은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오직 한 법이다. 일체의 무예인이, 일체의 무예인이라는 건 삼세제불, 그냥 일체 보살을 말하는데, 어떤 부처나, 어떤 보살이나, 어떤 선지식이나, 이게 전부 무예인입니다, 이 이거 새길 때 이거를, 일체에 걸림이 없다, 이러면 안 통해요. 일체의. 모든 삼세제불, 역대조사, 천하선지식, 일체의 무예인들이 그렇게 새겨야 돼요. 모든 무예인, 해탈한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갔는가? 일도로 출생사라.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난다니라. 이 법문이 일체할 량 없는 삼세제불, 천하선지식이 있는데 한길로서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길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인데똑같은니다 이게 신심이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 안욕따라 삼맥삼보입니다다 한길로서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심이 깊으면 성불하는 거예요 이걸 조작해서 하려고 하면 점점 멀어진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자꾸 찾아 찾다가 죽어요 찾다가 죽어 안 믿으면 의심해 의심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체 선지식 일체 부처님들이 일도로 생사에서 벗어났으니까 오직 그 한결로서 벗어났다 이거죠 이 통도사가 참 최초 주지 자장스님 자장스님이 아주 통도사를 창건해서 도량을 잘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주지가 자장스님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지 어느 분이죠? <웃음> 정우스님, 현재 주지 정우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 신심으로 이 도량을 잘 지켜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면모와 이 가풍을 지키는 겁니다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장스님께서 중국에 가서 오대산 청량산에 턱 하셔서 기도하시고 정진하시는데 아 그냥 문수보살님이 턱 와서 법문을 해주세요 그법문이 수미정상 계찬품에 있는 법문인데 이런 법문입니다. 요지 일체법이 비서 경은 로참 멋진 법문입니다. 정말로 멋진 본문. 문수보살이 어 와서 자장스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일체법이, 일체법이란 말이야요 사람도, 하늘도, 땅도, 말도, 생각도, 모든 법이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이라고 러면 모든 우주만물, 인간세상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전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그러면 하늘은 하늘의 자성, 본질 하늘의 본질이 따로 있고 또 어른은 어른의 본질이 따로 있고 선생은 선생의 자성이 따로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서로 서로 인연으로 이게 생기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라. 이걸 법문해 주신 거예요. 이걸 새길 때, 처음에 절에 와서, 아, 이걸 어찌 새기나. 알아야 한다,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새기는 분도 있고, 일체법을 알고 나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이라고 이게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을 가지고 토공이 이렇게 빚어서 자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 빼면 이 그릇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도록 인연이 여기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그릇도 이게, 이거 책상도 이게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목수에 솜씨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솜씨 빼고 나무 빼면 이게 자성이 없거든. 이거 하나를 관조를 하면 지옥, 뭐 천당, 뭐 행복, 불행 없어요. 이걸 문수보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성이 없다. 아, 그럼 며느리가 며느리 자성이 있는가?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없는 며느리가 성립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미움이 어째 서서 생기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왜 그러냐?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서로서로 서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성이 없어요. 그왜 그러냐. 아이, 이웃집 남편은 아무리,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그건 묘하더라고. 참 묘해요. 근데 자기 집 남편은 바람 한 번만 피워도 그렇게 미워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싫어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싫어하면 무서워요. 아 죽음을 내일로 더 받아들이면 안 무서워요. 그럼 이게 삶이라는 게왜 아쉬우냐? 아0 백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참 욕심이라는 게 그게 할양 없어요. 그러면 자꾸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산게 만날 모자라요. 아, 근데 모기를 보면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 그냥 겨우 며칠 살았는데, 그냥 손바닥 딱 해서 그냥 피가 줄을 올려서 그냥 죽어요. 근데 그 모기를 위해서는 누가 제 한번 지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모기의 일생이라는 게참 그거, 그거 참 허망하더라고. 그 근데 그 모기가 그래, 뭐 적게 살았다고, 뭐 에고, 애고 하고, 뭐 그래도 그래도 안 해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피탁 터져 죽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삶이 왜 자꾸 모자라겠고 아쉬우냐? 더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전부가 자성이 없는 겁니다. 그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하니까, 오래 살라고 하면 그말 듣는 사람이 좋아하거든. 그건 또잘 알아요. 경험 잘 몰라도 그런 심리는 잘 알더라고. 그래서, 노인들 보고 그냥 오래 사시라고 그럽니다.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고도 어떤 사람이 만수무강 하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만수무강 해요. 전혀 할수 없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오늘쯤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아, 그것도 밉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게 그 자장 스님한테 문수보살이 들려준 게 이게 완전히 최상승 법문이고 이 법문 외에 없습니다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라 그 요자도 알요자고 지자도 알지자예요 알아라 여시해법승이면 이와 같이 세상이 지를 알면 적견 노사나 아니라 바로 노사나 본을본아니라 이게 자장스님의 화음신행입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을 일생을 원불로 모시고 그까지 문수보살 신앙을 하고 문수보살을 받들어서 수행한 분이 자장스님 수행이에요. 또 이제 원효스님도 그 두룽박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다녔는데 그 두룽박이 무해호요무해호 그래서 거기서 그무해호 출처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 그거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요지일체법, 이게, 어디, 어디 나오나, 이게? 이게? 찾아보니 또 없네, 이거. 찾다가 죽는다더니. <웃음> <웃음> 눈앞에 있는데 찾다가 죽어. 그, 보살 문명품에, 그,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천하선지식 삼세제불이 무예인인데, 그 모든 무예인들이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났다. 거기서 이제 또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두릉박을 때로는 머리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치기도 하는 그 두릉박을 무에 호라 바가지 호자잖아요 무에 호라 그 이름 붙이고 다녀세요 그게 이원효스님의 화음신앙이에요 전부 그런거지 그래서 이렇게 통하면 해탈이에요 소통 통하면 그게 성불인데 안 통하니까 이게 그냥 속박이고, 이게 고통이고. 통하면 원효수님 법문에 생사가 우이 열반이요, 열반이 우이 생사라. 이게 화음경 서문이 있는데, 화음경 소를 지으면서 서문을 썼는데, 그 원효수님 법문이에요.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우이 자는 열반이 된다, 이 말인데, 된다가 그별 뜻이 없고,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통하면 지금 생로병사 이 자체가 그대로 대열반인 거예요. 이게 법문이에요. 생사 이 열반. 이게 원효수님 법문이에요. 원효수님 거짓말한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이게 거짓말했다면 벌써 들통났어요 이거. 그냥 무수한 도인이 그 위에 막 쏟아졌는데 그냥 놔뒀겠어요. 그러면 열반 이 생사. 열반이 바로 생사다. 이게 지혜고 그게 무예입니다안 통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한 법문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 왕사하고 참 오후에 따뜻했 전지 만나서 정담을 나누는데 정담을 깊게 나누다 보면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 중에도 투열 농담이 있는데, 투열이라는 것은, 이, 전투라고, 공격할 투자하고, 하열할 열자인데, 상대편을 아주 아주 낮게 낮잡아서 공격하는 농담이 이게 투열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스님이다, 뭐, 어? 무슨 대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음. 아주 형편없이 낯잡아서 이제 하는 농담 그런 거죠 그게 정이 깊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 따지고 격식 따지고 이러면 천리말리 멀어져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형식 격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그 형식 격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냥 툭 터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친해져요. 그 그러니까 무학 대사하고 태조 이성계하고도 친해지니까 툭 터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투열농담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니까 이제 무학 스님이 아 먼저 하시라고 이성계한테 그래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먼저 했어요. 신견노사하니 노사를 내가 친히 보니 여 저야라 돼지 젖자가 있어요. 가트렸자 <웃음> 내가 친히 노사를 가만히 보니 여자야라 돼지와 같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악연대왕하니 내가 대왕을 보니여부려라 내가 대왕을 보니 부처님 맞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태조 이성계가 못 알아듣고, 아, 왜투열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좋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따졌다고, 아 그게 절대로 그게 에, 좋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왜 그러냐? 아이 기가 막힌 법문이, 에그 해석을 이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 다 아시죠? 법문할 게 없네 그러니까 <웃음> 다 하니까 법문할 게 없어 그다 알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나쁜 것만 안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만들어낸단 말이요 이게 참 아주 이게 고생이에요 이게 뻔히 다 아는데 만들어내거든 이거 참 그러니까 어째 해야지 그리고 그 해석이 이 저한으로 관지적 저야요. 이 불안으로 관지적 불야라. 이 저한이라는 건 돼지 눈으로서 보면 관지적 불야 저야요. 돼지요. 이 불안으로 관지적 부처 눈으로서 보면 부처입니다. 이게 참 멋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은 뭐 부처와 같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엄청난 공격이에요. 당신은 돼지기 때문에 나를 돼지로 봤는데, 나는 부처기 때문에 당신이 부처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그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돼지 되고, 한 사람은 부처 된 거예요. 이게 품격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 참, 아이고, 뭐, 당신은 돼지입니다. 이거 품격이 없잖아요. 품격이 얼마나 좋아. 아 참, 부처님입니다. 이랬거든. 거기에 그냥 엄청난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좀 늦게 가셔도 아이 빨리 가시오 이렇게 쫓아내지 말고 오래오래 쉬었다 가세요. 이게 주인의 품격이요. 아 그러면 이 손님이 아이 가라는 줄 경상도 말로 퍼뜩 알고 후딱 일어나서 가야지. 아, 그냥 푹 깔고 앉아 있으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아유, 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고 있고, 그냥 주무세요. 이러그말 듣고, 돈은 하나도 안 내고, 만날 먹고, 만날 쉬고, 거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라는 것은 <웃음> 주인의 품격이고 그 말을 턱 들으면 잘 쉬면서 돈은 낼 만큼 많이 내라 이 소린데 <웃음> 아 이거를 못 알아 듣고 말이야 아, 그냥 그냥 그거 앉아 있다 이 말이 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지스님이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그,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아저 말을 턱 들어서 <웃음>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먹고 내가 쓰는 것보다 좀더 내야 뒷사람도 또 하고, 이렇지. 아내 먹을 것만 딱 내면 그 뒷사람은 뭐 어찌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해요, 뭘로. 그러니까 뻔한 거아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님은 손님의 품격이 있고, 주인은 주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해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품격이 있으면서 기가 막힌 농담을 하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이렇게 턱 보면 한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통도사에 어릴 적부터 있으면서 노스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 전강을 해주신 홍법 큰스님 바로 지금 주지스님 은사스님이세요 홍법 큰스님한테도 여러가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인과 그 시문대로 거둔다 그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되려면 부처를 믿어야 되는데 부처 안 믿고 부처 된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행복 없어요. 그게 인과예요. 그러고 또그 노스님들이 그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가 막힌 법문이 있어요. 그 중에 서산스님하고 사명스님하고 점친 이야기 그참 기가 막힌 법문인데 <웃음> 점이라는 건 미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점이에요. 근데 사명스님이 서산스님을 모시고 강원도를 가시는데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풀밭에 뚝 쉬다 보니까 검은 소한 마리하고 붉은 소한 마리가 누워 있는데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 스님이 서산 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두 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먼저 일어날까요?" 참 질문도 희한한 질문이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점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 점을 어찌할까요? 파자 점을 해봐라. 파자라고 하는 건 글자를 하나 선택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파할 파자인데 그게 해석이라는 소리예요. 글자 해석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 스님이 글자를 또 가려냈는데 불화자를 가려냈어요. 제가 불화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럼 해석해 봐라. 파자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명 스님이 파자를 하기를 불은 붉으니까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아니다.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이거 참, 희 아, 아닙니다. 이 불은 붉은데, 불화자가 이게 나왔는데,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그럼 기다려보자. 이 도인들 하는 짓 보면 참 기도 안 차요. 그 어떤 소가 먼저 일어나는지 요새같은 막 바쁘다고 그냥 법문 듣다 말고도 도망가는데, 그소 일어나는 거 보고 앉았을까요? <웃음> 어떤 사람은 요 기도하고 법문 들다, 너 신발 걱정이 돼서 기도도 못 하는데, 아하. 비 오는 날 그냥 우산을 놔뒀는데, 그 우산 누가 들어갔을까봐 그거 걱정한다고 기도고 뭐고 법문도 못 들어요. 아, 근데 그, 갈 길이 뭔데, 아, 이두 도인이 말이에요. 더 기다리고 쳐다본다. 참 기가 막히지.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바쁘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안 바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님 요새 바쁘시죠?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웃음>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그잘안 그래. 믿더라고, 또. 아니, 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검은 소가턱 일어나더니, 그 다음 붉은소가 뒤따라 일어납니다. 그, 그걸 보고 사상스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스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어째 이게 검은소가 어째서 먼저 일어났고, 또서산스님이 어떻게 검은소가 먼저 일어난 줄 아셨을까? 이두 가지 가지고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스님, 어째서 검은소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생각해봐라. 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어찌 뻔합니까? 불이 일어날 때. 그냥 붉은 불이 왈칵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먼저 시커멓게 연기가 나서 타고 <웃음> 그 다음에 막 붉은 불이 일어나지 왜 누불이 그냥 빨간 불이 그냥 왈칵 어째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걸왜 모르냐 이 말이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무슨 사물을 보더라도 훤하게 알아. 이게 소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불화자니까 먼저 붉은 게 일어난다. 아, 이게 그냥 막힌 거예요. 이게 그냥 법문이요그데 나중에 서산집 사명집에 봐도 이런 말은 없더라고. <웃음> 없는데 노스님들이 전해주는 아주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를 또 가셨는데, 아, 이 소구명 한다고 늦었네. 그래서 그러니까 밤중쯤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자셔야 되는데 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보살님이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뭘 만들어 올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또 점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명스님이 또 점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뱀사자를 떡 잡았어요. 뱀사자를 가려냈습니다 파자를 해봐라 뱀은 기니까 국수를 해오겠습니다 <웃음> 아니다 둥그런 그 감자전을 해오겠다 아닙니다 이 뱀은 긴데 국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기다려보자 또기다려보니 아닌가 아니라 이 둥그런 전을 붙여왔어 아, 이게 참 기가 막힌단 말이오. 아, 이게 도대체 이상하단 말이요 그, 그걸 그 먹으면서도 그 의문이 안 풀려요. 어째서 이뱀사자가 나왔는데 긴걸안 해오고 둥글은 걸해봤을까 그래서 그걸 먹고 서산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며 스님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산스님이 힘도 하나도 안 드리고 야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합니까? 그 생각해봐라. 그걸 모르느냐? 뱀도, 낮에 뱀은 왔다 갔다 한다고 길지만, 저녁 뱀은 또아리를 틀어서 붕글다이 말이요. <웃음> <웃음> 네? 그 뱀은 냉물이라, 저녁 되면 또아리를 틀고 있어야 돼요. 여름 되면, 낮 되면 또 몸을 또 데운다고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소통입니다 그게. 뱀이다 그럼 낮이나 밤이나 길다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불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붓다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불도 검은 게 있고 뱀도 둥근 게 있다 이게 지혜인데 뭐 행복이라 이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그냥 땀 흘리는 행복이 있고 일하는 행복이 있고 베푸는 행복이 있고 이런 건데 아이거 모르고 그냥 행복을 딱 하니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행복인 줄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 잘 듣고 신심으로 잘 닦으면 바로 이 중생 몸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해탈인 거예요 그게 화음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상스님은 법성이 원흉 무이상하여 제법이 부동본래적이라 법성이 원흉하다 원흉은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많은 걸로 통하고 많은 데서 하나로 통하고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화음을 신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법성 원흉 무이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의상스님 본문을 뒤에 사람들이 기록해서 전한 본문이 있는데 그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지지가 발쳐여 행행이 본처라 이게 화음 본문이에요 의상스님이 아주 간단하게 들려주는 법성계고 최고의 화음 본문이에요 지지라는 것은 일을 찢자 둘인데 이루고이루는 데마다 발쳐 출발한 것이다 이게 화음이에요 출발할 발자 고쳤자 이런 법문을 어디 가서 들어요? 이 통도사 설법 대전에 와서 듣지 참아참 기가 막혀. 이런 법문을 들어도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웃음> 귀한 줄도 모르고 아이 그냥 앉아서 듣는단 말이요아 이런 참. 응? 지지가 발차례 지지가 발차. 이어는 데마다 출발한 곳이요참 이게 이제 화엄 세계예요 이게요. 행행이 본처라 갈행자 가는 데마다 본래의 초소다. 이 화엄이. 그러니까 이 화엄 본문을잘 믿고 신앙하면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바로 해탈이고 그게 성불이요. 지지가 발차요. 행행이 본처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방광 불화음 채용이 무해하고 인과가 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방광 불화음경 열심히 외우면서다 끝나고 나서 비로자나불이 정말 있나요? <웃음> 이게 천하의 못을 의심이고 중생심이란 말이죠. 그냥 여지없이 믿고. 그냥 한 마음으로 믿고 오로지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 그냥 그대로 지지가 발쳐요. 행행이 본처 그냥 성불이요. 그대로 해탈이요. 그대로 행복인데. 아그 중생이 말이요. 장애를 스스로 만들어 놔서 그렇다.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마루꾸 마루고 계송 하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만고 벽담 공개월을 제사함노로 혹시응디로다 이라는 게 정말 싱겁기 짝이 없는데 그야말로 또 오묘하기 짝이 없는 게 본문입니다 가장 싱거운 게 본문이고 가장 또 심오한 게 본문이요 이 본문은 경덕전등록 28권쯤에 확실히 이제 기억을 못한 28권에 있는 것 같아요 시편시에 나오는 본문인데 기가 막힌 본문이요 만고의 벽담 이요 공개월인 것을 만고라는 건 억만년, 억만년이 지나가도 연못은 그냥 푸른 연못일 뿐이요. 벽담이요. 푸를 벽자, 연못담자. 그냥 벽담이요. 달은 허공에 있어요. 공개월이요. 아, 그런데 연못가에 가서 쳐다보면 그 연못 속에 달이 있으니까 저 달이 정말 있나 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보게 되고. 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연못선, 푸른 연못이요, 다른 허공에 있는 줄을, 제삼노록시흥지라두 번, 세번 노록이라고 하는 건 건질노자가 있고 건질록자가 있어요. 두 번, 세번그 연못에 가서 건져보고, 건져보고, 건져본 뒤에야 비로소 안다. 이게 알아요. 그래서 닦고, 또 닦아서, 확실하게 신심이 깊어지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닦으면 확실하게 이룹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염.